오래간만에 이펜실베니아 스튜디오로 천일0 스튜디오로 왔네요 오늘 아주 오래간만이네요. 어, 하여튼 하 오늘 우리 그 청평 테네시 이 이제 어, 며칠 전에 떠나고 여기 안전하게 펜실베니아 철창 축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 다시. 한 (2주) 동안에 (2주) (3주) (4주인가) 한 <웃음> 여기 펜실베니아에 다시 와 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철창 축제 어~ 준비 의원회에 모든 회장들이 오시고 야 그~ 그~ 정말로 놀라운 것이 <웃음> 우리 과거 행사들 뭐할할때 그냥 식구였잖아 여기 네. 우리 네. 모든 준비의 원회 회장들이 거의다아벨권 크리스천들이야. 아, 네. 네. 다우리의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이야. 네. <웃음> 어그러면서 이제 c h r i s t i 그의 아고과고 c h r 는 회장들이 s t 전 a n 뭐, 어, 기반 크게 있는 담당형 회장이든지, 여러분, 우리, 뭐야, 우리 한국, 일본 식구님들이 이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죠. 이분들이 완전히 중심 인물돼서 철창 축제 준비 의원회의 키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중심 인물들 되버렸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런 분들 다시 만나 뵙고, 뵙고, 또 그렇게 어유 한국 일본 가셨다며 목사님 저저 저 보면서 어 우리 목사님이 저쪽 한국 일본 먼길 갔다매요. 어유 그냥 뭐 <웃음> 아무 사고 없이 다시어 도착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네. 뭐뭐 뭐, 하이튼 그 회장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그한그몇달동안에못 봤지 이분들 그러면서 <웃음> 어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식구님들이, 아, 그, 그, 준비 의원회, 그, 회장들이 너무나 기파하고, 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 다 아버님 역사다, 라고 다시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아벨권 기록기인데, 자기 기반, 자기, 작은 기반들도 아니에요. 큰 기반들, 자기 기반들을 다 연결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어, 소방서부터, 경찰부터, 무슨, 무슨, 어~ 참전 용사들 군인들까지 다 모집돼서 <웃음> 또그 회장들이 참 아쉬웠네요. 우리 한국 일본 식구님들이 이번에 못 오시고 또 그때 자기들 항상 말하는 것럼 제일 어려운 은혜스러운 부분이 뭐냐 우린 철창 축제 왔을 때에 야 <웃음> 미국이 보호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독일 뭐등 특별히 한국 일본 식구들이 와서 참전 용사들 봤을 때 손잡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 하면서. 또다 같이 단체로 올라가서 큰 성적기 들고 막 그런 놀라운 그런, 그런 미국을 감사해야 하는 또미국의 미국이 살아야 된다. 미국이 승리해야 된다. <웃음> 세계가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로서 성적기 큰 성적기 들고 그것을 또 미국 그 전통 노래들 부르면서 <웃음>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와서 그 부분이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내 인생 인생에 그런 거 처음 봤다고 정말 미국을 정말로 어, 감사하는 사람들 이 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 좌파 세력이 계속 미국이 <웃음> 나쁜 놈들이라고 <웃음> 계속 세계적으로도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 그분들이 찾아오고, 막, 아 또, 그, 우리 어제, 그, 철창축제 순서를 딱 쭉, 1, 아, 뭐, 뭐 1부터 10까지 다 읽고 있는데, 그 스케줄 순서. 그냥 한 순서에 한국, 일본 식구님들이 미국 성적기 들고, 뭐, 뭐, 뭐, 노래한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 그분들은 말이죠. 아, 이번에 못 온다고 다. 못 오신다고 그~ 바이든 사기 감탈자 감탈자 때문에 이~ 코로나 사기 때문에 들어오면 강제 독주사 <웃음> 불법적으로 들어오면 강제 독주사 없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강제 독주사 이거 이거 무슨 미친 짓이게 짓이 이 완전 미치, 미친 짓이죠 이게 야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칠 수 있나 싶은네요 정말.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미친놈들이 진짜 하여튼 하여튼 <웃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한국 일본 식구님들이 못 오시니까 우리 참전용사들과 철창준비 <웃음> 의원회 회장들이 그렇게 슬퍼셨네요 아 여러분 여러분이 못 오시니까 이번에 <웃음> 그런 그런 부분들로서 <웃음> 철창축제가 참아아아 아, 아. 그냥 우리 미국에 있는 식구들 과 이제 아벨관 기독교인들 과 유럽에 와서 세, 뭐 네명올신그 무슨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유럽에 세, 네 명이 오고 그냥 한국, <웃음> 한국에 몇명 대표만 온다고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분 다못 오시니까 우리 그 참모님 기념관과 참모님 본향원도참외없겠네요 이번에. 참외없겠네요 <웃음> 1년에 한 번에 우리는 다 세계적으로 어, 3대 원권 모시고 어, 전부님 기념관도 어, 참 어머님의 본향원을 전부님 본향원을 <웃음> 찾아가서 경배하고 정성 드렸는데 이번에 그 못하시네요. 이 사기 감탈자 때문에. 참번 이번 일요일 날 사람들이 일요 예배를 해달라고 또 하셔가지고. 어 맞아. <웃음> 준비 의원회에서 <웃음> 그 우리 그이대왕은 문목사님이 예배 안 하시냐고. 어 그러니까 어그것을 새로운 스케줄이 되버렸어요. 그 철창축제 일요일 날에 우리 커뮤니티 위하여 위에서 위하여, 또 회장들 오고 싶대. 커뮤니티와 회장들 위해서. 9시 어, 예배 할 겁니다. 그그 천부님 그, 어, 기념 거래. 그러니까 <웃음> 아시 예배 할 거니까 우리 택팀도 너희들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그 그, 그, 어, 어, 뭐야 엔디한테도 말하고 철청 <웃음> 축제 어, 일요일 예배 9 시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너무나 스피커들이 회, 스피커들이 많이 오가 와어어 오셔 가지고 참놀라 사실 이번에 그 아벨권 기독교에서 테네시 테네시 아마 한 트럼프 직접 아시는 목사님이야. 그렉 그레, 그렉 크 목사. 잘생기신 젊은 분이야. 한 50세. 잘생겼고 아주 강한 기독교인이야. 자기 시, 자기 어 기독교 어 교회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같은 교회는 텐트에서 모여. 대형교만 아 수백 명이 모여 음. 그들한테 다 교육하는 것이 너희들도 다에이아시 필요있다 어. 충기 필요있다 음. 어.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기도 우리는 안 따른다 음. 어. <웃음> 우리, 우리처럼 했었고 음. 그냥 그레글락 목사님이 우리, 우리는 누구인지 알면서도 철창축제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목사예요 그 특별히 테네시에서 <웃음> 큰 기독교 침례교 목사. <웃음> 애국자지, 애국자. 그러니까 이 애국자들이 깨닫고 있는.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애국자들이 지금 뭉쳐야 된다. <웃음>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런 말세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나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철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랜만에 이, 이, 얘도 보고 있네. 이거 <웃음> 아빠 도 여기 그그 그 카메라에서 나오나 그 사쿠라 페인트 페인트도 나오나? 아빠 도 그거 사쿠라 페인트 예쁘게 했지. 자 보이나 거기 그, TV에서 나와. 이거 <웃음> 그 아름다운 어, 그 벚꽃 그 페인트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지 우리 젊은 놈들이 몰랐지 이 대목는 그런 예술가인 은 사실 <웃음> 엄마는 알았지 <웃음> 그런 그런 비밀도 많다고 근데 일부러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보여줘요 어, 젊은 놈들이 그런 것을 집중할까 봐 어. <웃음> 아빠도 노래도 잘 부르고 어? <웃음> 비트, 비트박스도 할줄 알고 어? <웃음> 그 춤도 잘 추고 <웃음> 그런 것도 하지만 일부러 안 해요 <웃음>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젊은 놈들이 멍청이, 바보, 뭐, 빈통들처럼. 그것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훈련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아, 그건 안 돼. 평화군 경점로 훈련해야지, 훈련. 힘든 훈련들. 예술 세계는 문제라면, 그냥 즐겨, 즐거워. 어. 물론 연습 많이 하고, 뭐, 음악 잘하고, 그러면 연습 막고 이러면, 그래도, <웃음> 이, 이런 연습이랑, 경화군 경조 훈련 연습이 완전히, 완전히 다라, 다르지. 어. 이런, 어, 무슨 바이올린 연습 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피 터지고, 음, 얼굴 막고, 막, 어, 행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훈련이 완전히 다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네, 젊은 놈들이 그, 그런 그 부분들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내용는 그런 예술적인 내용들이 거의 안 보여져, 일부러. 그런 부분들이 다, 취미지. 그거는 나라의 의무 아닌, 나라의 책임 아니지. 그거 다 취미. <웃음> 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이런 나라의 나라에 위하여 위 가장 위한 어어몸 마음 훈련, 아버님 위한 그 병원 경찰 훈련 열심히 하고 어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강한 사람들로서 취미로 뭐 기타치뭐 이니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 그는 뭐. 근데 가와 나가 있어요. 알았어요? 가와나. <웃음> 나는 가 앞에 왔으면 안 돼. <웃음> 그래 그래. 무슨 말야지 <웃음> 그러니까 근니간 그러니까 천일국은 남성 주 어, 주체 아버지 어 어이, 널 찬양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그 날이 올 것이라. 무슨 날? 아바 아버지 를 찬양하고 모시는 그 나라 그 아버지를 뭐야 spirit and truth 진리와 성령으로 어, 어, 모셔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뭐 물론 한국말로 어떻게 그, 그 영어로 알지만 내 목어는 영어니까 근데 한국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참 재성스러워요 항상 근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선택 안했지 어?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지금 그 아버님께서 e I w 하 n t to g 살려야 u 니까 f here. I want to get out of here. I want to get out of h e r 큰일 w a 지금 to get out of here. I w a 탄식했다. 지금은 어, 어 미국과 나토가 계속 어, 우크라이나서 에 계속 더큰 무기 더큰 무기 덕분에 또 소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웃음> 어, 무기들까지 집어넣는 설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일반 투어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 어, 그대로 어, 이 대왕가 <웃음> 어, 말했던 것첫 그대로 이거. 강화 이이이이 이, 이, 이, 이 갈등이 강화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붙이는 지난주에 나와서 어떻게 말하세요? 우리는 핵 폭탄 쓰겠다. 계속 밀어붙이지 말라. 우리는 핵 붙인 핵 쓰겠다. 문제는 뭐냐? 미국핵 무기들이 너무 낡았어요. 붙틴는2 0년3 0년 동안에 시진핑과 중국처럼. 핵 무기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의 핵무기를 지금은 미국보다 더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더 현대적입니다. 이거큰 문제죠. 뭐냐면, 미국 주요시보면은, 미국 주요시단 말이야. 만약에 미국을 먼저 치면은, 우리 핵 무기들 다 먼저 치면은, 미국은 핵 무기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중국과 한국, 아, 중국과, 아, 아 소련이, UN와 WEF, 놈야 뭐, 클라우스 숲이 사기놈들, 글로벌리스놈들 사기, 사탄주의놈들, 하나 돼서, 미국과 미국 모든 친미나라들, 한국, 일본, 유럽, 다, 다 자살, 아, 죽, 어, 아, 뭐야, 살인, 다 살인하죠. <웃음>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완전히, 세계 공상주의. 세계 전체주의, 세계 폭탄주의, 아, 폭군주의가 세계를 덮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위험한, <웃음> 이제, 에, 에, 에, 뭐야, 절벽에 서고 있어요, 다시. 한국, 일본, 몇달 전에 갔는데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이 핵전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은그 미국 같은 같은 같은 경우에 어 이제 그 농부들이 어떻게 말하면 다 내년에 비프 그러니까 그거는 소고기죠 소고기 1파운드는 50불 대가 5만 원 5만 원 1파운드 5만 원야 그거 말이 돼요 지금은 1파 저, 그 어, 트럼프가게 있을 때 <웃음> 미국의 비프 그러니까 비프는 비프 알죠 한국 사람들? 비프 소고기 1파운드 그라운드 비프도 뭐냐면은 3불 2불이에요 2불 3불이야 3불 53센트 내 네, 내년 보게되면 미군은 50불 그러니까 원래 3천 원인데 1파운드 3천 원인데 내년이 되면은 5만 원이 된다고 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웃음> 일본어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공급 라인을 망치고 공급 라인을 장악하게 되면서, <웃음> 특별히 음식 이제 음식 공급 라인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 농부들 이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웃음> 먼저 이놈들이 뭐하냐면 그그 <웃음> 그 사료 동물들 사료 무슨 말인지 사료 사료의 물건들을. 위기를 만들었어요 공급라인에서 특별히 어, 밀하고 그런 부분들 밀는 누가 만들어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과 유럽 50%, 어, 50 이상 밀아 I'm sorry 지, 지, 세계 70% 밀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요 그 공급라인을 죽였으니까 이제 밀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 공급라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돼요? 소가 소 돼지들이 먹는 사료는 뭐냐 밀이에 밀.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제는 그런 밀 밀의 그런 어, 값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올라니까 왜안안 안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소 기르는 건 너무나 이제 이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소들 50% 다 팔았 던 팔았단 말이야. 이익이 없으니까. 소 먹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밀가 밀값, 밀값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한 15배, 20배 올라가가지고 <웃음> 이제 얘네들이 소하고 돼지 뭐 이렇게 길를수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 말로.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웃음> 소 고기에 1파운드는 50불 된다, 5만 원 된다, 3천 원에서 5만 원 된다. 그거는 완전히 중산층을 그, 어, 죽이는 작업이죠. 죽이는 작업이죠. 그 말로 미국, 오, 오, 오, 미국 100불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웃음> 미국 100달러는, 그럼 100달러는, 그럼 5년 전에 6불이란 뜻이죠. 어? 이해하냐, 이거? 소고기는 1파운드에 50불이면은 2파운드에 100불이잖아. 근데 5년 전에 이파운드 소고기 있으면 6불이야. 그 말은 6불은 100% 100불 됐어. 이거 이해 하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미국 달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었죠. 소련이 망할 때 루블, 룻불, 루블은 소련의 달러잖아. 소, 소, 소련의 그 돈이잖아요. 루블. 소련이 망하때그 루블은 가치 없으니까 시민들이 그냥 불 만들 때불불 뭐야 재료로 집어넣는 거야. 아무 아예 아무 그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미국 달러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 미국 달러는 모든 한국 빚이 어디 있어요? 미국 달러에 있어요. 모든 일반 빚이 어디서? 미국 달러야. 아. 갚아야 되는 돈다 달러야. 큰 라요, 얼나큰 라요. 상당히 큰 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얼마나 위험한 지사는 몰라. 또이 놈들이 핵, 핵, 어, 미사일 어, 하겠다고 라디미프트는 사일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세게. 너희들이 계속 밀어붙이, 면은 우리는 거짓말 안 친다. 핵, 모든 내용으로 쓴다. 더 강화하자. 왜? 미국, 나또이 미친놈들이 바이든 감탄장이 자파놈들이 계속 푸틴당 핵전쟁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지금. 왜? 중산, 중간선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간선거에 얘네들, 얘네들의 그, 어, 부정투표 해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바이든 감탄자 시는 거 아시라니까 보수들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것은 이 위기 위에서 이젠 핵전쟁핵전쟁 전전전전전전전전 핵전쟁 핵 핵, 핵, 핵, 핵, 핵,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간선거 시민들이 못하게 시민들이 메일램벨러뭐이메일램벨러 앰베로먼, 뭐지? 편지로 쓰는 편지로 쓰는 편지로 쓰고 투표하면 너무나 쉽게 부정선거가 있어요. 사전 사전 편지선거 편지 편지. 그렇게 하면 우편선거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부정선거 쉽게 해요. 너무 쉽게. 지금은 완전 완전 세계 위기 시대예요. 지금. 우리 한국 일반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듯시피 여러분 이런 이대이 이런 거 교육 많이 해서가 세계 대전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아요. 세계 대전은 계속 악화돼요. 악화 세계 상황, 이 나라들의 갈등들이 계속 악화, 악화, 악화, 악화, 악화,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멸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코로나처럼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 그, 악화, 악화, 악화가 되고, 달러들도, 돈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쟁들, 우크라이나, 소련 벌써 전쟁 터지기 시작했죠, 벌써. 한, 한, 벌써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전쟁들이 시작하게 되고, 전쟁들이 막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한 전쟁이 터지고, 6개월, 1년 후에 또 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고, 지금 이란하고 스릴랑카에서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현명들이 나오고 있고, 나라들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폭동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니까, 영화는 한, 한 시간 반 안에서 모든 세계가 멸망이 되잖아, 한 시간 반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영화처럼 한 시간 반에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화의 세뇌다니까. No. 사, 사실, 현실적인 전쟁과 세계 전쟁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몇년 걸려요. 몇년 걸리죠. 몇십년 걸리죠, 사실. 몇십년 동안 이, 이 문제가 생기죠. 어. 지금은 벌써, 어, 한학자 바으로 음료 아버님 배신하는 것들이 한십년 이상 됐잖아요. 그십년 거의 됐잖아요. 어. 그니까십 년이 세계가 점점 폭발적으로 악화되죠. 이제 영화, 한 시간 반 영화 입장에서 빨리지 않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예요 젊은 놈들도 바보고 그렇게 몰라 이거 현실 세계는 한 시간 반에 멸망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는 10년 15년 20년 3,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은 경제 멸망 돈 멸망 달러 멸망 질병 세계 질병 통하면서 정부들이 강화. 어. 모든, <웃음> 많은 나라들 이제 폭동들이 나고, <웃음> 어떤 나라들 전쟁 터지고, 중국이 벌써 대만이랑 전쟁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있고, 어. 강화되고 있어요. 강, 강화. 이 갈등들이. 미국과 소련이 갈등 했을때 왜? 미국이 그 벌써 54빌리니까 54조를 보냈죠. 하고 계속 보내고 있죠. 매달마다 8조 정도 배우, 보내고 있잖아요. 매주말 하면서 매주말하 이거는 미친 짓 정말 미친 짓이야 이거 <웃음> 이놈들 얼마나 미친지 몰라 사람들이 이야 이거, 이 세계는 면망하고 있어 있는데 <웃음> 그러면서 이 갈등들이 터지면 터지면 터질수록 중국과 대만이 터지게 되면 미국도 벌써 약속했어요 자기가 대만에 싸우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죠 이거는 완전히 세계 전쟁 터지죠 모든 나라들이 이제 편을 들어야죠. 낫토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어붙이면은 돈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을 직접적으로 미사일 쏘면은, 오케이. 부틴은 자기 핵전쟁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4일 전에. 하고 핵전쟁 시작하면 한번두번짠거 쏘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미국을 없애라고그 방법으로 많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핵전쟁은 천천히 뭐한 미사일 던지고 미국을 다 던지고 왜 그렇게 하고 싶어 자기들 전쟁 이기고 싶지 당하고 싶지 않지 자기가 준비됐던 핵전쟁, 현대 핵전쟁들 내용들을 준비, 벌써 시작, 벌써 되었고, 벌써 지하, 조직과 지하에 있는 모든 그, 공장들과, 어, 8만 명 간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 호텔들 같은 경우죠. 어, 시설들이죠. 간부들과 자기 가정들이 다 핵전쟁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들. <웃음> 이런 부분들을 벌써 전쟁 상태 차원으로 올렸단 말이죠. 쓰고 있단 말이죠. 이놈들이 핵전쟁 지금 미국으로 향해 다 향해 방향을 향해 포인트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핵들이 미국이 먼저 미국, 만약에 이핵 전쟁 이곳이면 먼저 쳐야 돼. 서로 있는 모든 핵. 전쟁 내용을다 쳐, 쳐야 돼. 걔네들이 먼저 치면은, 참. 어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럼 완전히, 완전히, 악몽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그런 세계가 불타는 그런 내용이 나겠죠. <웃음> 그렇기 때문에 <웃음> 하, 여러분도 철창축제 와서 또천모님기념과천모님번영문을 찾아서 정성드리고 기도하고 아버님께 어? 어, 정성드리고 빌고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못 되네요 안 되네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 나 알죠. 알죠. 한시험에의 타락, 한학자 바보는 음료의 타락으로 말며 세계의 멸망자. 또 우리 권영필 교수가, 와, 놀라운 비디오도 만들었지. 그놈들이 공식적인, 불, 공식적인 거짓말 조직에 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났지. 걔네들이 김준준, 뭐, 뭐, 뭐, 뭐, 뭐, 케인 뭐, 의견, 뭐,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뭐, 어, 부인 부정한다. 근데, 한학자 바벌론, 음료, 입에서 다 나온, 녹음됐던 거다 나와! 어, 어, 어, 어, 거짓말 조직. 독생녀 교회 조언. 조언. 완전 사기 조지한 것을 드러나겠어요. 우리 권영필 교수. 큰 박수. <웃음> 큰 박수. 아주. 아버님께서 그분한테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셨네, 그렇지? 어그 자기 아들 아들 뭔뭐 누구야, 제이크. 어 뭐라고? 형관. 형관이. 어그 걔도 그 이번에 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거 그거 우리 그 일요 예배. 한국, 일본에서 보여줘야 되겠네, 그 성전들에. 그거 연락하자고 그, 이, 어, 우리 이협회장이랑 그 에리카 와카이츠한테 연락하자고 그 비디오 보여주라고 그 예배 전에, 예배, 예배 전 <웃음> 아주 놀라운 현실이지, 현실. 바버론의 음녀 사탄 모시고 있는 독생녀 교회하고 한한 어, 한 학자 바보는 음녀 음행의 현실 그렇게 미친듯이 아버님 핏줄과 아버님 왕권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만 아니라 얘네들의 모든 욕과 고소 고소 고소 당하게 되고 아버님의 삼대 왕권, 아버님의 피주, 아버님의 왕권, 이놈들이 죽이려고 그랬어. 돈 벌게, 돈 훔치게. 이런 10년 전에 간 얘네들이 멸망되고 있지. <웃음> 아버님의 심판에 망치가 떨어졌죠. 일반 가장사 기간으로는 완전히 매일매일, 천, 천국 일본 어, 시민들에서부터 언론정부까지 일반 가장사기연합을 죽이고 있죠. 이야, 그놈들이 엄청 배신했어. <웃음> 아버님의 해방석방 시대를 에? 또 아버님의 핏줄 아버님의 왕권 을 없애려고 하고 또 우리는 일본 투어했을 직접적으로 데모 안에서 데모 미친 애기들 유치원 학생들처럼 애기들처럼 데모하려고 하고 야, 10년 동안에 바벌론노 <웃음> 음료와 사탄주의 내용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가정사기연합님이 우리는 한 번도 자기 행사들을 데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놈들이 얼마나 진리를 무서워하는지 이것을 나왔지 질, 이놈들이 무서운 것이 자기들이 거짓말 조직 됐는거이가 폭로될까봐 자기들이 사기 조직을 폭로될까봐 자기들이 식구들을 노예로 삼는 조직으로 될까봐 아버님의 왕권, 아버님의 핏줄과 왕권을 없으려고 그랬어요. 데모하고. 현대시대에서 다른 사람 행사 들어가서 데모하고. 그거는, 그거는 그냥, 바, 아, 아, 범죄 조직들만 하지, 이렇게. 어, 자파놈들이 이렇게 하지. 사실, 맞아, 맞아. 자파놈들, 자파놈들처럼 행동해, 이놈들이. <웃음> 어, 자기들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거짓말쟁이였으니까 토론과 논쟁 통하면서 못 이기니까 우리는 몇년 동안에 매년마다 이놈들 논쟁하자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세계 종교학자들 앞에서 이놈들이 항상 도망갔잖아 왜? 다 알아. 모든 사람들 알아. 밖에 사람들도 더더명쾌하 이놈들이 돈 훔쳐가기 위해서 했던 거지. <웃음> 그러면서 아버님의 삼대 왕권 아버님의 핏줄과 삼대 왕권 아버님의 왕권의 대표가 아버님의 아들 그거는 아버님의 대신자 아버님 대신자 여자 할수 없지 아버님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여자는 할수 없죠 아버님의 대신자 상수자 구계자 아버님께서 명하신 선택하신 대신자 일본 땅에 아버님 대신으로 올때 이놈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아버님의 아버님께서 심판의 망치를 떨어지죠. 그때부터 일본 가정 사기 이는 놈들이 고소부터 부도까지 이제 다 일어나는. 수십 건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 고소들이 정부가 모집해서 정부 일본 나라가 모집해서 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할수 없죠 이 이거는 완전히 아버님의 심판이죠 그런 상황에서 <웃음> 어? 어? 아버님께서 <웃음> TV에서 뭐 이놈들이 아버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한 학자 마바논는 음녀가 문제라는 것을 아니까 하고, 자기가살아있으니까 이제 모든 언론들이 점점 한 학자 마바논 음녀를 공격하고 있죠. 또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 고, 그 뭐야, 어 뭐지? 공문들까지 보내라. 그 공문들 안에서 돈을 이만큼 해야 된다고 보내라. <웃음> 모든 거짓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놀라워요 <웃음> 아버님 상, 후계자 상축자 대신에 데 이대왕 는일방 가서 그놈들한테 말했지 너희들은 나를 싸운다고 생각해? 나를 싸우지 않고 있어 이 멍청이들이야 너는 아버님을 싸우고 있어 너는 아버님 아버님은 천상천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너는 어떻게 아버님을 싸우냐 너는 진다. 그 다음에 10일 후에 망치가 떨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가정사기연합의 폭타, 폭발들이 빠바바바밤!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있죠. 완전히. 일반 나라의 옴신리교로, 어,로, 이제,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시민들까지, 정부, 정부가 나와서 시민들까지 고소하자고. 와우. 그런 내용들어서 이제 그 놈들이 이제 한악자 밥으로 필요 있는 삼, 삼, 삼천억. 매년마다 삼천억. 이제 빵꾸됐죠, 이제. 일, 얜도 못 보내지, 못 보내지. 하고 이놈들이 만약에 현금, 어, 가져오려고 하면 얘네들도 점점 걸리게 될 거예요. 어려워요. 정부, 일본 정부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근데 매년마다 3천억 빚이 있어. 가정사기관없들이 부정부패, 능력 없는 조직. 또 거짓말 조직이니까. 삼억 3천억 적자. 매년마다. 돈도 없어. 돈 없어지면은 그 사기꾼들이 다돈 때문에 있잖아. 그놈들 쉽게 빨리 갈질 갈 어, 등 등에 갈질해요 빨리. 자직 조, 자기 조직들이 이제 지원이 없어질 때, 아, 어, 자기들 돈 만들어냈을 때, 하루이 어, 자립 자립 피해 됐을 때. <웃음> 자리받는 능력이 없어, 이놈들이! 사기꾼들, 도둑놈들이니까. 도둑질만 한다, 알줄 알지. 그럼 그럴 때, 한참, 어, 돈이 없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전이런저는 이, 이, 자산 좀 팔, 팔아봅시다. 땅들 점점 팔지, 여수 내용들도 팔지, 호텔도 팔지. 아, 그 호텔들 일하는, 그, 그땅들과 일하는 사람들 다 누구야? 가장 사기의 놈들이야. 돈 받는 놈들이야. 그런 거다 팔아먹게 되면은, 간부들이 돈 훔쳐가게, 일반, 어? 멍청이들이 아주 빨리 화가 나죠. 왜, 왜, 왜 너희들 돈만 챙겨, 우리 어통은 없어! 이렇게 되니 사기꾼들. 금방, 금방, 금방 비참하게 되죠. 아버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어, 이놈들이. 아버님의 영적은 아무 파워 없다고 무슨, 무슨 아버님 사탄 뭐 참소 받고 있, 뭐 꼬리 있다고 이 미친 놈들이 이제 걔네들이 아버님의 심판 보고 있죠 지금 그거는 사탄 참소 받는 분이 그런 심판을못 내리죠 꼬리 있는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일체 일심 아니면은. 이런 심판 내릴 수 없죠. 특별히 아버님의 후계권, 상속권, 대신권, 왕권을 공격했을 때한 시어머니 예언들이 다 틀렸잖아. 거지 예언자잖아. 그런데 그것을 그 아버님의 후계권, 왕권, 상속권 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놈들이 모든, 후계, 모든 내용들이 자기 예언들이 다 실패되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돈도 없는 아무님 상속권, 후계권, 3대 왕권이 예언했던 거에 다 실체화 되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어? 세계 제3세계 대전의 길로 가고 있잖아 요 지금. 전쟁들이 강화되고 갈등들이 강화되고 핵전쟁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심판이 오고 있잖아. 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깨어나 있어야 돼. 그놈들이 이제 일본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 한 학자 바버로는 음녀와 그 거짓 그 어, 뭐야 어, 도둑놈들이 자산들 팔기 시작하면은 많은 많은 가정 사기놈의 연연놈들의 멍청함에 빠진 사람들이. 깨닫게 되거요 자기들이 사기당했던 그런 이런 일어나, 내용들이 일어나면 아마 내년 내년 2월 달 됐을 때 걔네들이 지원하는 날들이 내년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야. 지원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또 지원이 만, 지원 만들고 싶으면 땅들과 자산들과 호텔들과 내용들 팔아야 되니까. 눈이 먼 멍청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사기놈 지지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지만 만약 걔네들이 다 해고당하면 은 걔네들이 왜 간부 도둑놈들 따르겠어. 점점 이 사기 내용들 보게 되지. 점점 아 우리가 핍박했던 이세 가지 그룹, 과그룹는 사기꾼 조직, 도둑놈 조직이지 아버님. 어, 이조 이상 훔쳐갔지 하고 걔네들도 헌금 섭리도 많이 했지 가포 조직 이용해서 젊은 놈들 이용해서 다 젊은 놈들의 신앙을 죽이고 돈으로 이용하고 많이 했지 이게 가장 사기연 합도도 마찬가지 걔네들도 더 많이 훔쳐갔지 근데 둘다 도둑 놈들잖아 그세 그룹 중에 우리만 우리 성전만 있잖아요 성전은 아무 돈이 없었는데. 어? 기반도 없어지고, 모든 물질적인 게 없어졌지. 근데 우리는 거짓말 안 쳤지. 우리는 힘든 길 갔지. 거짓말 안 치고, 욕 먹고. 어? 이놈들이 룰룰랄라 하하 10년 동안에 많은 돈을 훔쳐갔던, 많은 배부르게 먹었던, 만찬들 많이 했던, 파티들 많이 했던, 10년 즐겁게 놀았지. 이제는 그것을 면망, 그, 그, 내용들이 멸망되고 있지. 2월달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점점 자산에팔아 했을 때, 이제 점점 식구들이 일어나게 되지. 식구들 아니지. 이제 아버님 떠났으니까, 바보, 멍청함에 빠진 사람들이지, 이제. 축복과정들, 이제 사탄 주원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축복과정도 버렸지. 그러니까 멍청함에 빠진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기도 보고, 아, 이세 그룹 중에 누가 진실, 진, 진실을 말하고 있었냐? 아, 가장 사회에는 너무 진짜로 사기꾼들이구만. 아, 과그룹들도 걔네들도 사, 사기꾼들이구만. 아, 성정교회밖에 없네. 근데 자기들이 명예스럽게 들어올 수 없죠. 그 자기들이 엄청난 죄에 인 대해 버렸니까 엄청난 죄를 쌓였으니까, 앞에. 어? 절대신앙, 사랑, 복종. 맹세했던 놈들이. 어? 믿음과 사랑과 핏줄, 혈통.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혈통, 혈통! 외쳤던 놈들이. 아버님의 혈통 왕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소 고소 없애려고 그랬어요. 부도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왜? 왜?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진리 진실하게 본인의 후계권 상수권도 왕권을 세웠어요. 아고, 이놈들 다 봤어. 그 덮기 위해서 거짓말, 거짓말 10년 동안에 놀았지. 이제는 다 멸망되고 있죠. 왜? 진리가, 진리가 변하지 않았거든. 다 아, 아버님 세웠던 삼대 왕권에 우리는 돈 후적하지 않았잖아. 하나도 안 가져왔잖아. 우린 그냥, 어? 그 사탄주의 길로 가면 우리는 동참 안 한다. 어? 쫓겨냈지. 아무것도 없이, 아무 돈 없이, 아무 기반 없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달성시켰잖아요. 아버님의 역사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 돈 없이, 아무 기반 없이 아버님을 계속 모시고 기독교인들, 아벨권 기독교인들까지도 다축복가정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버님의 역사로, 아버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광가 아니야. 아버님의 성령을 붙잡고, 그것만 있었잖아, 우리. 우리 물질적 내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버님의 성령 역사로 그런 길들이 열고, 열고, 그 문들, 열, 문들 열고, 어? 그런 물질적 축복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웃음> 물질만 보고 따라, 따라갔던, 빈통놈들이 10년 후에 아무것도, 완전히 망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기반. 물론 기독교만큼 크지 않지만, 근데 10년 안에 엄청난 역사라 통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상당히 큰 기반 만들었죠, 지금. 근데 그런 내용들로서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이 영에서 시작했는데 영만 아니라 마이너스 시작했지 왜 그놈들이 그 계속 욕하고 죽으라고 어? 완전 시빨 거짓말을 어, 어, 어, 퍼뜨리고 고소 고소 계속 당하고 우리는 마이너스 시작했지 이 광야 노정을 근데 진리를 붙잡고 진실을 말하고 한시 어머니의 배신의 내용을 진실하게 말하고 10년 후에 다볼수 있잖아요 이제 찾아 보면은 볼수 있잖아.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돈만 돈이 점점 끊어지면은 보게 될 거야. <웃음> 그놈들이 <웃음> 그놈들이 아주 질 낮은 사기꾼들 따르려고 했던 놈들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많은 식구, 많은 전식구들이 이제 많은 타락된 어, 주복가정들이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되죠. 매 매주마다 계속 찾아오잖아요. 많이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축복 받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3일 행사도 또 이제 축복 과정, 되는 과정 도 하고 있어 지금. 그데 돈줄이 지원금이 2월 달부터 끊기 됐을 때 하고 점점 자산을 팔아냈을 때, 아 이제 많은 문제 생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만 그 이제 많이 다시 아버님 권너 코너 돌아오는 것만 문제 아니라 이놈들이 10년 동안 거짓말과 사기 사기꾼들 됐으니까 10년 동안에 아무 준비 안 했죠 아무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전한테 이놈, 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 큰 부담이 되죠. <웃음> 우리가 10년 동안에 준비했으니까 세계 어, 심판위에서 그런데 이놈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10년 동안 놀았는데 아버님 욕하는 것은 동참하고 이제 놀았는데 이제는 그 틀렸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는 어, 나 살려라. 그렇게 할수 없지. 이제 걔네들이 준비해야지. 회개해야지. 공짜로 받을 수는 없죠, 이제. 어, 10년 동안 놀았으니까. 10년 동안에 사기꾼들 따라, 따 따라, 따라 다녔으니까. 10년 동안 에룰러라 파티들만 했으니까. 10년 동안에, 어, 그냥, 어, 배부르게만 먹었으니까. 이제 세계가 지금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놈들이 <웃음> 자기, 자기가 회개만 해놔야, 자기가, 자기 아이들도 자기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교육해야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사기당했는지 교육해야지. 잘못했던 거잘 당해야지. 또그 부분은 자기 돈을 쓰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기반을 이제 다시 세워야지. 자산, 진짜로. 쓸수 없는 자산들 빼고 이제 식양과 그런 내용을 이제 준비해야죠. 교회가 준비했던 거다. 준비를 10년 동안의 정성껏 어? 준비했던 사람 것을 뜯어 먹을 수 없지. 이제 걔네들이 아주 늦게 책임을 쳐야 된단 말이지. 이제 옆에 식구들이 도와주겠죠. 도와주고 격려하고 가지만. 근데 걔네들이 부담 80% 90% 다 해야 돼. <웃음> 10년 동안에 그냥 만차들 참상해서 배부르게 먹고. 하하호호후 울면서 아 하면서 놀았으니까 아버님 돈으로 훔쳐갔던 돈으로 힘든 길이지. 근데 죽는 바는 낫지 하고 지옥 가는 거는 훨씬 낫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아주 놀라운 세계가 됐네요. 놀라운 세계가 돼. 꼭 우리 그 한국, 일본 모든 성전들 예배 전에 그또 필리핀, 태국 교회들도 만약에 번역할 수 있으면 그 권영필 교사 만던그 비디오를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어 일본말로 나와 있고 한국말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두 언어 일단부터 시작하고, 아주 이, 이, 자기 의견 대사 전혀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한 학자 마법으로 음료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 어, 폭로해요. 그래서 so, 가장 사기한 남놈들이 실체적인 어, 단체. 사기, 거짓말 조직이란 것을, 완전히 모든 사람들 눈앞에 보게 되죠. 어.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리, 아무리, 그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그런 거짓말 했을, 했을 때 돈이 있었잖아.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뇌물 줄수 있잖아. 이제는 돈도 없어지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돈 없이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런 스토리 못 만들지, 뇀을 못 주니까 점점 점점 진실이 나오게 되지, 점점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하고 떠나지. 참 재밌죠. 참 비참하, 비참하고 근데 참 재밌죠. 아기 단거리에서 많은 혜택. 이 있게 보이지만 장거리에서 항상 망해요. 항상 항상 망해요. 도둑놈들랑 사명을 세우면은 그 도둑놈들이 그 배신놈들이 서로 서로 도둑질 배신해요. 충신이 없어. 하나님까지 팔아먹는데, 아버님 그리스도까지 팔아먹는 놈들인데, 왜 너한테 충신하겠냐? 칼 찔리지, 기억에 있으면. 자기들 돈좀더벌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문화 문명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가장 사기게 나온 놈들, 한학자 어, 바론 음냐 교요, 교. 또, 곽그룹 교. 그 놈들 가고 있는, 그 놈들 둘, 둘 다, 도둑질과 거짓말과 사기에 시작한 조직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아. 그것이 그거야.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못 나와 왜 도둑놈들 문화만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도둑놈들과 거짓놈들만 모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파워 잡기 위해서 그그 그 물질이 없어질 때 그놈 그 자체가 없어지죠. 새로운 문명권 못 나왔고, 그래서 그런 악에서.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진실을 말하고, 세계 욕을 먹고, 하고 아버님의 실체적인 후계권, 아버님의 실체적인 왕권, 아버님의 실체적인 핏줄을, 아버님 세우신 3대 왕권, 세계 욕과 고소를 당했어도,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됐었어도, 그 진실에서 진실한 사람들 모이게 되죠. 그 진실한 문화 사회에서 진실한 헌법도 나오죠. 아버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문화문명권이 나오죠. 악과 단거리의 돈과 파워를 추구하지 않은 문화. 집자가를 메고 자기가 온 세계의 욕과 모독을 당해도 진실을 추구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세계에 바꾸는 문화 문명권, 문명권 되지. 왜? 진리를 추구해야지, 나, 나라, 나라가, 어, 민족이, 사람이, 어떤 나라가 진리를 추구해야지, 진실한 사람들 따라가야 돼. 진실을, 어? 어, 중요, 중요시 생각하니까. 그니까, 진실한 사람들 찾고, 찾, 찾으려고, 찾, 찾, 찾죠, 찾죠. 진실한 사람들 따르죠. 진실한 사람들이 뭘뭐 때, 뭐 해요? 진실한, 진실을, 진리를 추구하는 법들도 많죠. 진실한 법들. 정의, 정의가 진실하게 있는 법들 찾, 만들려고 하죠. 그런 나라를 세우죠. 려 부정부패와 거짓말들이, 거짓말들이 벌받는 법들 만들죠. 진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진실대로 일하고 진실하게 승리한 사람들 더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죠. 그런 나라에서 자유가 나타나죠. 그런 나라에서 자유와 책임이 나타나죠. 그런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가 생기죠. 왜? 나라의 근본적 근본은 진, 진리를 추구하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이웃들 옆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거짓말과 간통과 거짓을 추구하는 이웃 옆에 살고 싶어요? 왜? 아니지 왜? 그놈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오니까 그치?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이웃들 옆에 살고 싶지 도둑지 안 하는 이웃들 진실하게 돈을 만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 옆에 있어 있고 싶지 그런 분들 옆에서 안전한 마, 마을이 나타나죠. See? 단거리에서 지유와 파워 추구하는 한악자 바바로 음료교와 독, 어, 뭐야, 곽그룹교도 곽, 곽교도 둘러거지와 거짓말에서 시작했어요. <웃음> 자기의 자기 남편, 자기 아빠한테 돈을 훔쳐가는 조직들이야. 완전 악 조직들이야. 그런 조직들이 오래 못 가지. 왜? 돈이 영원토록 되지 않으니까. 훔쳐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돈 만들 수 없지. 왜?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기로 돈을 모았으니까. 그런 조직들은 망해요. 근데 온 세계 욕먹어온 세계 고소당하고 그래도 진리를 지, 진실하게 십자가 메고 갔던 아버님의 삼대왕권문화문명께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실을 추구했단 말이야. 진리를 추구했단 말이야. 진실대로 말했어요. 진실대로 예언했어. 악이 망할 거로 예언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님의 나라와 천일국과 무너문님과 승리합니다. 예연에서. 짧은 신년만 지나니까 완전히 현실화되잖아요. 악이 망하고 있고 선이 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제 아벨권 기독교인들까지 파워있는 기독교인들 다 옆에 도와주고 있고. 와. 그러나, 한학자 바보는요, 예, 천주적 타락으로 말하면, 세계 심판이 오지, 오긴 오죠. 오긴 오죠. 근데,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 저, 그, 어, 아버님 삼대 왕권은, 사, 상황이, 이 세계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많은 진리 자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요. 왜 우리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어, 성전 세웠던 거 아니, 니까 지위 때문에 세웠던 거 아니니까. 진리를 추구하니,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누군지 선포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근데, 세계의 심판이 강화되면, 강화되면 될수록, <웃음> 가장 사기하는곽 곽교 어, 사, 사기 놈들 어, 따르는 놈들 막 떠나고 막 성전을 오는 그, 어, 아버님 권한권으로 오는 그거는 그냥 작은 부분이죠. 이제는 기독교가 오겠죠.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오겠죠. 아 이거는 이거는 문제죠. 이거 문제. 왜 철창축제와 천구헌법밖에 기독교의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현실적인 계획과 그런 어, 비전을 보여주죠. 그 나라는 복근주의 나라 아니야. 그 나라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어, 어, 어, 어 뭐야, 어, 시스템. 뭐라고? 행정, 행, 행진, 행진, 행정, 행정부, 행정부 입법부, 입법부, 사법부. 그런 시스템이 그거, 그거에다가 왕권, 그다가 감사원장부, 어. 상원들이 상원 하소발표하는 어 뭐지? 상원인가? 국회의원들이. 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았을 때 시민들이 뽑지 않아요. 국회, 국회, 의원들이 시민들 대표니까 이제 대표들이 어, 대통령 을 뽑는 거예요. 그 뽑을 때. 대통령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뭐 아버님 반대하는 이락 전쟁 뭐 이런 미친 전쟁을 할때 왕권은 반대하시세요. 그런 것을 반대하시. 또 감사원장 부는 모든 정부 인원들 끊이 없이 감사해요. 자기들이 돈을 챙기고 훔쳐가지 못해. 이거는. 어세계는 역사, 세계 역사 어떤 시스템보다 정말로 하느님의 왕권, 핏줄, 핏줄과 민주주의 부분도 있고 핏줄 부분도 있고 그리스도의 핏줄 부분도 있고 가인과 아벨 가인 가정의 어, 아들에서 어, 국진님은 참된 가인으로서 자기 아들 중에 감사원장 다음 감사원장님이 돼요. 아버님께서 세우신 3대 왕권 2대 왕 문영진 아들 신준 아버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신준, 신준 아들 중에 왕권의 왕 대표 나와요. 등등등등등 핏줄도 있고 민주주의 부분도 있고 근데 완전 민주주의 부분 아니죠. 민주주의는 항상 전체주의되니까 이런 기독교 기, 이런 시스템 기독교인들이 다 원해요. 근데 자기들 꿈속에서뭐말세 오기 전에 구름 타고 가 이런 것을 계속 믿고 어, 뭐야 휴교 휴교 뭐라고 어, 휴교 휴거 휴 휴거 휴거 당하면서 자기가 심판실에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십반 가지 말지. 걔네들이 다겪 겪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가장 사기의, 남, 곽 그룹, 사기의 놈, 곽그룹 사기의 놈들 그 그냥 아버님 코너가 들어오는 것만 아니다. 온 기독교 세계가 그거는 진짜 아버님 모셔야 되는 세계 그 세계가 이제 아버님을 아버님이랑 연결하게 되죠. 왜 우리는 돈과 위치와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를 주고 있지. 아무것도 없이. 또 거기에서 아버님의 참된, 진, 진실한 3대 원권 아버님 세우신 3대 왕권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아버님 말씀 명령하신 헌법까지 나왔잖아요. 그 헌법은 자유와 책임의 나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 근데 모든 사람이 살수 없죠. 폭군주의들이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아기 당기적으로 달콤하고 만찬도 하시고 파티하고 하하하호호. 그놈들이 술 먹고 막 놀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오래는 못해요. 오래는 못해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힘든 길, 훨씬 더 비참한 길, 근데 결국은 훨씬 더영광스운 길. 어? 하나님 주고, 진리 주고, 온 세계의 욕과 고소 와, 십자가와 화살을 맞고, 진리를 주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돈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자기 아버지 배신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온 세계 욕을 먹고 사랑 때문에 온 고수를 당하고 사랑 때문에 모든 모독을 먹고 그래도 영광 어어 어, 영광입니다. 아버지 영광입니다. 이런 핍박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를 주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진실이 이기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 벌써 승리하셨어요. <웃음> 벌써 승리하신 거예요. 하고 이제는 기독교가 오고 있어요. 철장축제에서도 다 밖에 사람들 오잖아요. 대부분 이제. 다 밖에 기독교인들. 그냥 참 놀러, 참 놀러. 우리 그 뭐야 그 래드만 프리드 베이블 웹사이트 가고 한번 그 카람즈 uh, 그 웹사이트 그너 보여주자 식구들도 한번 보게. <웃음> 하여튼 어, 우리 택팀은 그것을 찾고 있을 때삼열일서아니래서아무 아니 삼열 전서 이십이장 그냥 몇 절만 읽고 십칠 어, 절까지 전파고 십구 절까지. 절부터절 네. 그다음에 절절이죠 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애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 400명 가량이었더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쌀왕이래 쌀왕 네, 돌아가서 왕.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 사울 왕이 다우일이 죽이라고 하죠. 다우일이 임명했 시간 사울 왕이 어? 그 곽그룹처럼 다윗 왕 하나님 그서 임명하신 아,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아그 가령 사기 넘는 놈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협력,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에 애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이렇게 했어도 다위 왕이 이겨요. 다위 왕이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어, 이스라엘 세우고. 근데 문제는 다위 왕은 어떻게 돼? 여자 문제. 여자 문제. 그니까 러 모든 왕들이 항상 멸망하는 게 뭐예요? 여자 문제. 그니까 항상 모든 여러분들도 가정왕이든 종족왕이든 등 왕들의 제일로 멸망 빨리 되는 것이 뭐예요? 타락의 성적 타락. 여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써야 돼. 부부가 써야 돼. 부부가 써야 돼. 부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 부부 부부 관계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 자산이 너무 커지게. 그 자산을 쉽게 무슨 이쁜 년이 오, 오, 오니까 버리, 버리, 버리, 버린 거 아니야. 자산이 크니까. 투자했던 부분이 거니까 근데, 그냥, 집사원으로서, 그냥, 옆에 그, 살았으면은, 늙으면은, 딴 여자 보게 돼. 왜? 거기에서 투자 안 했어. 부부에서 투자 안 했다고. 그 관계에서 투자 안 했다고. 옆에만 살아, 살았, 살았지, 그 관계에서 투자 안 했다고. 진실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돼버려. 그 진실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어, 존경하고, 정말로, 어온 몸과 마음과 어 영혼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위해서 투자해야 돼 거기 그 관계에 좋은 추억들 많이 있어야 돼 서로 서로 어 놀라운 기억들와 어? 그 기억 내용들 추억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 관계가 깊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깊으면은 이렇게 깊으면은 이 이쁜 청녀가 와도 이큰 자산 안 버리고 싶죠. 이, 이 얼굴만 이쁜 청녀에 비해서 그런데 이이 관계가 이 관계가 그 깊지 않으면 얕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투자 안 하고 서로서로 서로 잔소리 여자가 특별히 잔소리 많이 했으면은 4 0 대부터 늙어져 안 이뻐져. 너 미가 다 없어져. 관계도 얕태 20년 전에 잔소리만 했어. 성적 파워, 여자 생식 파워만 사용하고, 남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은 청녀들에 빠지지. 왜? 관계가 얕태니까 관계가 깊어야 돼. 그 말은 일대일 날들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존경해야 돼.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입, 속시원하게 말해. 이런 부부들이 망해. 알아서 한국 이질 낮은 놈들이 항상 이거 속시원하게 말해. 이거 질 낮은 놈들이야. 그 놈들 가정들이 망해. 성경 말 뭐야? 입에서 뭐야? 생사의 the power of life and death rests in the tongue. 사람의 혀에서 생사의 파워가 나타나요. 바보처럼 속시원하게 아기처럼 아기도 속시원하게 울잖아. 아기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행동 속시원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생각하면서 지혜스럽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속시원하게 항상 얘기해서 뭐, 너는 어떻게 돼서 죽었지? 속시원하게 말아 이렇게 하는 뭐 한. 하는 멍청 빈통놈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놈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했으면 걔네들 벌써 불, 불, 불지옥에 불불 살아, 살아있을까 지금 그런 멍청 빈통들말 들으면 안 되죠 아니면 여러분 망가죠 <웃음> 하나님은 지혜스러운 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 하죠 그러니까 빈통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부부 상황 됐을 때 지혜스러워야 돼요 그 말은 사랑과 존경해야 돼. 부인한테 욕하고 싶을 때, 사랑이 먼저 해야 돼. 남편한테 잔소리 하거 싶을 때, 존경 먼저 해야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만, 어쨌든 실수하지만, 그래도 노력이나 해야지. 노력하면 실수, 용서할 수 있지, 서로서로. <웃음> 노력 자체 안 하면은 한만 쌓이죠, 한만 쌓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멸망되죠. 다윗 왕도 그렇죠. 다윗 왕는 왕 노릇에만 집중해서 가정에 투자 안 했죠. 가정이 망했지. 가정 훈련 잘안 했지. 그러니까 딴 장군 바 바시, 바시바 부인 <웃음> 한 남자 자기가 자기가 길렀던 자기 같이 싸웠던 참전용사 죽이고 유라야 죽이고 자기 부인을 훔쳐가는 거야? 그만큼 미친 놈이 들어요. 왜? 부인이랑 투자 안 했어요. 여자 너무 많았어요. 이건 문제 이거 여자 많으면 부인한테 투자할 수 없어. 어. 축복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내주와한 남자 한여자 이거는 서로서로 서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투자. 깊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내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말! 이런 빈통들 말 듣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님 후계자 상처좀말 들으라고 <웃음> 지혜스럽게 말을 항상 조심해. 노력 항상 해야 돼. 사랑과 존경 말실수 어쨌든 해요. 어, 남자 여자 둘다 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마음을 안 하고 용서할 수 있어. 왜 대부분 80%는 사람과 종종 노력 노력하니까 뭘 만들지 80% 90% 어 어쩔 때 실수,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어쩔 때나 어, 어 그런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로 실수 그런 것을 용서할 수는 있지. 근데 그거만 나오면은 용서할 수 없지 점점. 그 실수들만 나오면 투자 없이, 노력 없이, 사랑과 존경 노력 없이 하나의 님 명령, 에베서 5장에서 나오는 명령, 노력이 없으면 멸망하게 돼요, 100%. 아이들까지 멸망하게 돼요, 100%. 바보, 빈통하지 말라고. 아지, 젊은 놈들아! 이 젊은 놈들 오늘 왔나? 아? 이 젊은 부부들이 왔나오늘 이대왕 훈련 이런 훈련받은 얼마나 비싼 내용이야. 이런 내용들 어? 여러분 아빠 엄마들이 다 이런 내용들 교육받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함시는 못받아. 못 이런 교육. 해방 석방신에서 만 받아. 어. 여러분 아빠 엄마들도 힘든 게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힘든 내용들 반복하면안 돼. 가정에. 해방, 석방된, 하나의 님 명령, 사랑, 존경, 실천해야 돼! 하고, 가정, 부부에 투자해야 돼! 알겠나, 이 젊은 놈들? 이 젊은 놈들 왔나, 오늘? 아빠 안 보여, 이거. 뭐, 스크린 안 보이니까, 뭐, 하여튼. 이 젊은 놈들도 이 부부 훈련, 가정 훈련 그렇게 중요한, 평화군, 경찰 훈련이요 어? 강한 훈련도 하되! 하고, 가, 부부. 부부 훈련을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어? 그런 강한 무서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어? 부인이랑 함께 같이 할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왕비도 주시죠 그렇게 추 그렇게 싫어하고, 또 이제 40대 넘었으니까 다치고 그러는데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허락했죠. 나는 엄마, 그럼 아빠랑 훈련하러. 아이들랑 훈련, 딴 애들랑 훈련할 필요 고 아빠랑 훈련. 아직도 실천 안 했지만 그냥 해야지. <웃음> 이제, 테니시까지 갔다. 근데 그, 어,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왜? 우리 부부 사이에 투자할 수 있게. 아이 사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순간에 부부 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 부분을 해야 돼꼭 젊은 놈들이 부분을 해야 돼어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 우리, 어, 우리, 우리 우리 서울 우리 우리 서울산 82세 훈장님들까지도 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부분화 훈련 그지 그 저봐 그 저봐 이거 떨어져가지고 쿵쿵 쳤으니까 하하하 하여튼 <웃음> 우리 훈사님들까지 나의 할아버지들 82세 할아버지 선배들까지 어? 아버님 삼대만큼 모시고 부부 날 평생도는 못했지만 부부 날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핑계 없어 핑계 없다고 젊은 놈들도 하고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핑계 하나도 없어 핑계는 그냥 게일놈이야 실천 해야 돼요. 실천하면 여러분 책임 5% 5% 정도나고 실패하고 돼. 부부 더명아 멀망 저주도 오고 가정 저주도 와요. 아이들 저주 손자 저주 손자 소녀 저주 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버님의 사랑으로 아버님의 사랑으로 이대왕이 이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삼대왕권이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젊은 놈들 아 좋겠다, 이런 바보말 계속 하지 말고, 당신이 실천하라고. 당신이 실천해야 돼. 아버님께 기쁨 돌리기, 아버님께 영광 돌리기, 아버님께 감사를 올리기. 당당한 축복부부. 어, 근데 가정에 벌써 애들 탔던 애들 상관없어. 먼저 부부부터 시작했대. 어, 부부. 부부 두, 아, 훈련.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돼. 그러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죠. 왜? 말로만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 아니라 애들이 보이게 해. 그럼 애들이 밖에 가서, 어, 어, 그, 이혼 문화, 실패 문화, 프리섹스 문화만 했으니까 실패해요. 걔네들 결혼도 실패해. 아, 그러면 깨닫죠. 아, 아빠가, 아빠, 엄마가 아버님 모시고, 삼대모권 모시고, 실천했던 거, 그거 훨씬 낫다. 라고 깨닫게 되어있다가 근데 그거 다 아빠 엄마부터 시작해. 아빠 엄마부터. 그래서 핑계 없어. 핑계 없다고. <웃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 <웃음> 우리는 이 엄청난 심판의 시대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준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성 드리고, 기도하고, p r a y 그 다음에, pressure, 열심히, 어, 정치 사탄주의를, 뭐야, 압력, 압력을 주고, pressure, 그 다음에 preparation,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 준비하고, 그걸, 그 내용들 다하대 어? 그 내용들 다하대 여러분, 가정이랑, 어, 네, fourth one은 play, 그만 play, fourth one은 여러분, 부부랑, 놀아야 돼. 하고 여러분 아이들랑 손자들랑 놀아야 돼. 즐거운 추억도 즐거운 줄 추억 만들어야 돼. 어. 기도 정성하되. 정치사탄주 압력주되. 제3세계대전 준비하되. 거기에서만 빠지면 안 돼요. 똑같은 순간에 플레이해야 돼. 사랑하는 부인이랑 남편이랑 놀아야 돼. 즐거운 시간 데이트해야 돼. 그 다음에 아이들랑 즐거운 시간. 뭔만 다 아시겠죠? 예가 없어 <웃음> 여기는 여기 있는 대중이 예하겠습니다 아, 대신 <웃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 승리한 아버님 권왕을 돌아오는 종족왕과 왕비들 가정왕과 왕비들 3대 원권 모시고 아버님 향해 천일국 향해 미래를 향해 이런 심파레시를 뚫고 천일국 바라보고 나가는 용사를 내고 집안에 일어쓰고 두손 들고 박수를 치면서 아버님께 영광 올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찬양 시간.